자, 과 본문 중에 취재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볼 거야. 자, 간단하게 볼게. 자, 사람들은, 이거 과거의 습관이에요. 과거. 바보. 과거의 습관이라고 해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고 됐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지 뭐뭐 하고 됐다 우리의 속기를 얘기한 거야. 사람들은 끝목을 만들고 됐다 이거 꼭죠려 자, 그 다음에 여기, 카우 화이드에서 소가죽으로부터. 소가죽. 요즘 재료가 나온 거예요. 소가죽으로부터 땜목을 만들고 그랬다. 이건 뭐가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말하면 좀 프롬 같은 역할을 한다. 뭐뭐로부터 땜목. 요게 제품이 되는 거야, 제품. 그래서 여기 쓴단 말이에요. 메이크동사가뭘 만들다라는 뜻을 쓸 때는 제품을 만들다 바로 재료로부터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아우르노 카오화이드 그리고 자 이제 중요해요 블로우 블로우드 뭐가 맞아? 여기 지금 동사원형이 나왔잖아요 여기 A죠? 여기 뭐가 돼? B가 돼야 되니까 여기도 동사원형 그래서 블로우가 돼자 바람을 불어넣고 그랬다 거기에다가 이트 이트냐 데미냐 놨습니다 어디다가 바람을 불어넣었어? 이건가요 데미 되겠지 그죠? 땜거기에다가자 그럼 다시 땜목에다가 바람을 불어놨어요. 뭐할수 있도록요? 그치? 그 땜목들이 어떻게 할수 있도록? 뜨기 위해서. 뜰수 있도록. 이거 아니에요? So, t h 그 다음에, with plus, c l 로담으로 고칠 수도 있어야 돼. 예. 네. 몸하기 위하여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봐봐. 몸하기 위하여라는 뜻이기 때문에, 뭘쓸수 있냐면, 이런 거쓸수 있잖아요. In order. 투 원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기가땜목이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인 피플과 같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써 준단 말이에요. 의미상의 주어로 써 줘야 돼. 알겠니? 그리고 여기는 투 플로트 라고 써 줘야 돼. 꼬알아로 이렇게 써 줘야 돼. 구로 바꿔 줄 때. 이건 절이야. 목적 부사절이라고 얘기해. 이런 거는 뭐라고 한다고? 목적 부사절이라고 얘기해. 목적 부사절을 구로 바꿔줄 땐 당연히 뭐가 돼요? 목적 부사구가 되겠지요. 목적 부사구는 서브에드 투 원형이나 인호더 o 원형을 써주는데, 인호더 투 원형이라고 쓰면 깔끔할 텐데, 투 원형이 왜 들어갔느냐? 바로 주절의 주호와 다르기 때문에 써줘야 돼요. 이상해그알겠 for 형이들어가는 거야. 땜목이 뜨기 위하여 뜰수 있도록. 됐네요.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자 그것은 굉장히 힘든 과제였다. 데스크였다. 그거. 그거 찾아야 돼. 그거 찾아야 돼.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틀 가등을 쓰라고 게뭘 써야 돼? 어? 마지막으로. 이거지. 이거. 이제 예. 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면 된다.